제압. 자 아, 드디어 엔딩입니다. 약답된 미세요. 아 죽은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마침내 천하를 동일하였노라. 나 라르의 손으로 난세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감축들이옵니다 신민들 모두 형님의 위협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사옵니다. 음. 하지만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었던 연파님이 있어서 이룰 수 있었다. 나는 한게없어 스페이스만 쳤을 뿐. 모두가 나를 믿고 힘을 보태어주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일일세. 제차 감사를 표하겠네 하하하 과분한 말씀이 시옵니다 형님의 국론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것이니 그리고 진정 험난한 일은 지금부터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난세를 끝내는 것보다 치세를 쌓아올리며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터이니 그렇게끔 다시는 난세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 그것이 수많은 군웅과 싸우고 마지막에 남은 이의 책임이자 의무일테니 다들 앞으로도 잘 부탁하겠네 아니 연파님과 얘기해야 되는거 아니야? 연파님이 다 했는데 지금 천하를 통일한 라르의 다음 목표는 피폐해진 국토의 회복이었다 각질을 누비며 천하의 안정을 이룬 이후에는 더욱이 서방원정과남해 무역에 주력해 먼 나라와의 교역을 이루어냄으로써 더욱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아의 주의 번영은 이민족의 침공으로 인한 혼란 전까지 200년 이상 이어져갔다. 라르의 이름은 중화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후세의 길이 남아지게 남겨지게 되었다. 설마 이게 끝이야? 설마 <웃음> <엄마>, 이게 끝입니까? <웃음> 노래는한번 듣고 갑시다 예, 역사에 이걸 보여주네요 이건 좀 재미... 이건 좀 의미있다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보여주네요 이건 원소가 장량을 치고 황관적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원소가 하진이 죽으면서 나왔으니까 장각이 장각을 최종적으로 쳤죠 그리고 여포가 동탁을 동탁, 아 이건 좀 의미있다 이 영상은 의미있네요 반동탁연합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건 좀마음에 이건 창국지 14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처음 마음에 드네요 자 이러면서 손견이 죽으면서 손책과 주유가 나오면서 저엄백과 왕랑이죠 요 나라를 점령하러 가죠 이러면서 손책이 죽죠 자, 이러면서 조조는 여포랑 군웅을 다뤄요 중원에 세력을 넓히면서 여포가 유비를 의탁하게 되죠 합비를 치면서 그러면서 조조는 여포를 정리하고 유비는 설 곳을 잃죠 그리고 유비한테 줍니다 우측을 내줍니다 서주서주따을을 땅을 주죠 여러면서 원소가 공손찬과 유.. 공손찬이 유와환통 일어나면서 원소와 공손찬이 싸우고 원소가 이기게 되죠 그리고 조조와 원소와 하북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관도전투부터 신배, 우측에 신배가 보이네요 신배에서 엄청난 전투를 하죠 그리고 원소가 죽고 원상, 원담, 원이가 분열이 일어나서 조조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북을 원, 원이와 원상이죠 원담이구나 그래서 서로 엄청나게 전쟁을 일으키죠 조조가 하복을 점령합니다 유비는 설꽃을 잃어 유표에게 오죠 유기와 유종의 다툼을 이뤄 유기는 유비를 죽이려 했고 유종은 유비를 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모가 유기선을 들어주면서 최모가 조조랑 결탁해 유표가 죽는 선을 따라 양양을 팔죠 그러면서 유비는 쫓겨납니다 양양 땅에서 많은 백성을 데리고 장판파에서 도망치죠 여기서 송권에게 의탁하면서 장로 땅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쪽에 적벽대전이 발생합니다 유비를 끼고 송권과 제갈량으로 인해 적벽이 발생하고 영양 땅을 점령하면서 이 전투는 송권이 영양 땅을 유비가, 유비에게 약속받고 한 전투죠 그러나 유비가 형주사고는 점령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송권이 부들부들 하죠 그러면서 관우에게 양양땅을 맡기죠. 그러면서 서량의 난이 일어나서, 양주의 난이 일어나죠. 양주의 난이 일어나, 이제 마초가 조조 땅을 치죠. 그러면서 장노 땅을다 사실 서량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삼국지 연희 역사와 다르게 정사적으로는 양주의 난이 엄청난 난이어서, 어, 마초가 세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연희에서는 조조가 이기게 되면서, 음, 마초가 행복을 하죠. 그러면서, 형주 땅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비는, 유장 땅을 가게 됩니다. 이때, 얘기한 게, 제 재갈량이 3분, 어쩌고저쩌고였죠. 3분 분할. 사실 이때 약속한 거 적벽의 약속은, 저 양양 땅을 송곤에게 넘기는 거였다데 배신자입니다, 사실 유비는. 이러면서, 마초가 합류하게 되면서, 총나에 입성하게 되죠, 유비는. 이러면서 형주 4군과 유장 세력을 흡수해서 유비가 총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위촉 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한중을 끼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유비가 한중을 점령하게 되면서 한중왕이 됩니다 이러면서 삼촉 대전이 위초구대전이 완성이 되죠 이러면서 한중왕이 되면서 한중왕 유비 촉한 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되면서 미초고 대전이 되죠. 이후엔 얘기가 안나오네요. 한국제는 이렇게 뒷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이제 양양땅을 바치지 않은 송건에게 유비에게 이제 송건이분계하게 되죠. 그러면서 초고동맹이 깨지게 됩니다. 양양땅을 안넘기 원융이 돼서 초고동맹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비의 게임수에 넘어가 오나라가 양양땅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관우가 죽게 되고 유비가 그거에 붕괴해 오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이 일으키게 되면서 장비가 죽고 유비도 이릉 땅에서 크게 병력을 잃어 총나라가 많이 기울게 되죠. 그것만 지켰다면 오나라와 사실 같이 조조를칠수 있었는데